아니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결혼하는 사람은 진짜 이거 서러워서 살겠어요 왜? 보자 보자 어제 부부싸움 하셨어요? 어, 어제 밥 먹고 영화 보고 잘 잤는데? 호이가 좋아하는 피자를 시켜서 먹었어 그리고 쇼파에 앉아서 영화를 봤지 무슨 영화요? 그거 있잖아 그 요즘에 영화관에서 하는 그 영화 그걸 집에서 봤다고요? 응 인터넷에 있던데? 어, 야. 어. 어. 대리님 아무데서나 영화를 다운받으시면 안되죠 창작자들 다 굶어 죽어요 이살인절 영화를 다운받을 때는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구매한 후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정당하게 창작자들에게 수익이 배분될수 있게 어? 이제 다시 액션! 여보 화났다응 완전 실망이야 아 내가 미안해요 오늘 오빠랑 같이 영화 보러 갈래? 오늘은 티켓 끊어놨어 흠. 갈게 <웃음> 우리 소희 사랑해 괜히 알려줬네 괜히 어 엄마 나 하트새우 볶음밥 먹고 싶어 새우처럼 접어버리기 전에 그냥 조용히 먹으라고